내가 중학생 때의 일입니다. 하루는 어머니가 슈퍼에서 수제 햄버거를 사오셨습니다. 진공팩에 들어있어서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. 그슈퍼에 부엌에서 직접 고기를 갈아 반죽한 뒤 모양을 내어 집에서 구워서 먹기만 하면 되는 그런 형태로 팔고 있었던 것입니다. 평소에는 어머니가 집에서 직접 햄버거를 만들어 주셨지만 그날은 어머니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굽기만 하면 되는 것을 사온 것입니다. 저는 그다지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다 구워진 햄버거는 예상과는 달리 상당히 맛있어 보였습니다. 저는 잘 먹겠다고 말하고 햄버거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르기 위해서 칼을 댔습니다. 햄버거를 찌른 포크를 옆으로 옮긴 뒤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. 칼로 자른 햄버거의 단면. 원래대로라면 육즙이 가득 배어 나와서 한창 먹성이 좋았던 내 식욕을 돋고 을그 부분에는 엄청난 개수의 머리카락이 차 있었습니다. 좌우로 자른 고기와 고기 사이에 마치 다리를 지은 것처럼 빽빽하게 그 수는 열 가닥이나 스무 가닥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. 전 깜짝 놀라 포크를 빼니 그것이 고기 사이에서 스르륵 떨어집니다. 그날은 기분이 너무 나빠서 저녁밥을 먹지 못했습니다. 한 개나 두 개라면 만드는 과정에서 실수로 들어갈 수도 있으니 어쩔 수 없겠지만 그 수많은 머리카락은 고이라고밖에 는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. 어떤 사고 때문에 고기를 갈던 도중 섞여 들어간 것인가 싶기도 했습니다. 하지만 머리카락은 고기의 표면에는 단한 가닥도 삐져나와 있지 않았습니다. 누군가가 수많은 머리카락을 정성스럽게 간 고기로 감쌌다. 전그 이상한 일에 소름이 끼쳤습니다. 그 슈퍼에는 어머니가 항의 전화를 했습니다. 이후 우리 집에서는 어머니가 직접 만드신 햄버거만 먹게 되었습니다. 나는 당분간 집 밖에서는 햄버거를 먹을 수 없었습니다. 고기를 자르면 또 몇십 개의 머리카락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햄버거만 보면 제 머릿속에는 그런 생각이 떠나질 않았습니다. 과연 그 햄버거는 어떻게 만든 것일까요? 지금 생각해봐도 도무지 알수 없는 일이었습니다.